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향단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요, 바로 페널리곤스의 세 가지 장미 향수입니다. 이전에 메종 프란시스 커정의 세 가지 장미 향수를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페널리곤스의 세 가지 장미 향을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렛츠고! 페알리곤스의첫 번째 장미향수는요. 바로 루나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향을 맡았을 때 굉장히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스킨의 청량한 느낌이었는데 남성분들 스킨 느낌이 아니고 여성분들의 그 스킨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덜 익은 풋레몬 느낌이랑 풋시트러스의 그런 느낌이 처음에 확 나면서 노란색 장미향이 조금 올라오고 거기에 머스키한 느낌이 이제 세 가지가 같이 나는데요 제가 왜 굳이 풋 레몬, 풋 시트러스를 말씀드렸냐면 풋 과일들은 약간 단내가 거의 없잖아요 특히 시트러스랑 레몬은 그래서 단내가 거의 없는 느낌의 시트러스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스킨의 느낌이 약간 로션의 느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노란 장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노란 장미가 흰색으로 좀더 천천히 더 개화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향수 이름이 루나잖아요 루나는 달이라는 뜻인데 왜 이거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확 와닿더라고요 달도 노라타가 아레스대 노라타가 점점 뜨면서 하얗게 되잖아요 그 느낌을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밤에도 선선하고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의 그 노란 꽃이 바뀌는 것처럼 달도 바뀐다 라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장미의 그런 향이 도드라지진 않아요. 장미 향수라고 인식은 할수 있는데 정말 장미 향수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장미의 그 존재감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 장미 향수가 싫으신 분들은 이걸 정말 매력적이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한번 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페날리곤스 향수는 엘리자베단 로즈입니다. 이 엘리자베단 로즈는 굉장히 맑고 프루티한 장미 향수예요. 처음에 딱 맡았을 때 플럼 향이 확 올라오고 장미 향도 확 올라와요. 장미 향을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맡으면 가장 부담 없지 않을까? 아 단! 단 향수를 싫어하시면 입문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이게 제가 단 향수를 좋아하는데도 맡다보면 약간 느끼한 날이 있거든요. 단 향수를 좀잘 즐겨 뿌리지 않으시면 오히려 루나 쪽이좀더 맞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구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플럼과 장미향이 계속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해요 그리고 이게 좀 잔향쯤 가면 헤이즐넛 향이 올라오는데 사실 플럼이랑 장미랑 헤이즐넛은 제 생각에 쓰는데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페날리스에서는 이걸 굉장히 잘 어울리게 잘 믹스를 해놨더라고요 좀 와닿으시게 좀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냉장고에 넣어뒀던 플럼 장미 잼 같아요. 근데 이 장미가 코랄 장미, 핑크 코랄 장미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잼을 실온에 놔두면 차가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단내가 올라오잖아요. 그때 헤이즐넛 향이 같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엘리자베단 로즈의 장미 컬러는 핑크코랄 로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페달리곤스의세 번째 장미 향수, 포트레이트 시리즈의 더치스 로즈입니다. 제가 포트레이트의 더치스 로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포트레이트는 포트레이트 시리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동물머리가 좀 있는, 굉장히 포스 있는 향수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자베단 로즈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루나는 제가 작은 것밖에 없긴 한데 이런 느낌이에요. 포트레이트 시리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멋있죠? 그래서 포트레이트라고 붙으면 동물 머리가 있는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편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포트레이트 더치스 로즈를 맞추면요 나무 상자를 선물을 받았는데 그 안에 아 장미가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나무향이 나면서 거기 안에서 스멀스멀 장미향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무 상자가 있으면 그걸 열잖아요. 열면서 장미향이 이렇게 나면서 검붉은 장미가 붉은 장미를 확 피어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 장미들이 점점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제가 왜 붉은 장미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노란 장미나 뭐 핑크 장미를 맡았을 때 특유의 붉은 장미만의 그단 냄새가 있거든요. 그런 단냄새까지 잘 구현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점점 지날수록 보통 향수는 우디함이 강해지거든요. 근데 얘는 앞에 우디함이 강하면 뒤로 갈수록 우디함이 사라지고 장미향이 좀더 강해져요. 그래서 나무상자를 열어서 이렇게 그 꽃을 꺼내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향수도 굉장히 농염한 장미 같아요. 막 섹시함 이런 건 아닌데 굉장히 농염해요. 다른 장미향도 사실 많지만 정말 장미만의 그 매력을 잘 드러낸 그런 향수입니다. 그리고 이 향수의 가장 큰 장점은 병이 정말 예쁜데 특히 더치스로즈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 수색 보이세요? 이 장미 느낌이에요. 그래서 수색을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다른 포트레이트 시리즈나 다른 페널리곤스 향수에 대비해서 지속력이 좀 많이 짧아요. 그게 좀 아쉬운 향수였습니다. 그래도 향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장미 향수를 원하신다면 이걸 꼭 한번 맡아보시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장미 향수를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비교 포인트는 장미 컬러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처음 말씀드렸던 루나는 노란 장미에서 흰 장미로 점점 트레일러가 바뀌는 느낌이라면 두 번째 엘리자베다 로즈는 그냥 핑크 코랄 로즈 그 자체 그냥 그대로 느낌이고 세 번째 더치스 로즈는 검붉은 장미에서 붉은 장미를 확 표현하는 그런 장미의 느낌이었고요 또 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나는단내 하나 없는 푸시트러스 푸레몬 장미 스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엘리자베단 로즈는 냉장고에서 꺼낸 플럼 장미 잼 그리고 세 번째 더치스 로즈는 나무상자 에들어온 검붉은 장미가 열리면서 붉은 장미로 바뀌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이번 향수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어떻게 표현해드릴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느끼실지 아니면 다르게 느끼실지가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 서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